여러분, 일어났는데요. 밖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는 그쳤는데 그냥 거의 이거 파도 수준인데? 아, 힘들어. 오늘 말고기 먹을 거예요. 해산물도 먹을 거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요런 메뉴막으로마지 마지막으로 마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어요나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물뚝막기로 마지막으로 마 맛있 참, 음, 조금맛있다 너무 배불게 먹지마 저희 오늘 바빠요 이것저것 먹으려면 맛은 바다향이 가득한? 가... 상게 취향은 아닌가 봐요. 약간... 게장인데 좀비린 게장에 고추장 비빔밥 느낌? 근데 갈치조림은 맛있다. 응. 특이하게 무가 아니라 감자가 있어요. 뭐야? 아, 짜 무야. 어, 그래? 감... 내건 감자인데? 그럼요? 어, 아, 무도 있대. 나도 어, 간단해 응. 나는 뭔가 메뉴안 좋을 것같금데난운 이렇게 다 먹고 던젤리 뱃사도 먹으러 갈게요 이제 네, 말고기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마우돈이라는 집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저있는분이 집을 어떻게 알았냐면 은 제가 회사랑 님 유튜브를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보여가지고 왔습니다 <스헤> 벌써 나왔어? 제가 육사시미, 육회, 갈비찜, 구이, 맑은탕, 있겠어요. 단품 시키는 것보다 많이 필요할 수 있나요? 사시미랑 엑기스 하나씩 사시미 기름장에 콩 찍어서 그냥 호랑콩 찍어서 음~! 소고기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생간보다는 더 쫄깃한데 이거는 육회 근데 난 사시미 같은 것같 음. 덥네 이런 게 응, 반찬을 나왔는데, 장조림? 응, 장조림 있나? 나 빨리 말구이 먹어보고 싶어. 나도, 나도. 말구이는 생구이 더 맛있어. 아, 그래요? 손님들 잘 구우면 구이가 맛있는데, 손님들 네. 거의 구이를 못 구워. 음... 아, 이게, 이게 천, 약한 불에 천천히 아, 구워서 음. 먹어야 되는데, 아, 샘플을 꼬워가지고 계속 꼬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맛이 없어. 음... 생도 맛있어. 이는은 양념이 세게 되는 게아니라 마늘 조금 하고, 참기름 조금 맣고 소금 조금 맣고 배도 다져어 있고, 수분도 좀 있고, 수분도 좀 있고, 수분도 좀 있고, 수도 있고, 블도이 있고, 게도 있고, 것도 있고, 이렇도생 있고, 도 있고, 다지도층 있고, 아요 엄청 있해 그슬프 같아요, 슬프 소고기처럼 살짝만 이끄서 먹는 거예요. 음 <웃음> 약간 사슬박이느낌이는 <웃음> 말고기가 조금만 더 익히면 챙겨져서 불 조금 중불로 해서 달궈지면은 한번 올리고 뒤집어가지고 불 끄는 게 나겠어요. <웃음> 진짜 확실히 겉면만 살짝 익힌 게 맛있습니다. 두 번째 리필 시켰는데 이쪽은 아까 먹었던 거고 이쪽은 차돌이래요. 차돌. 차돌은 진짜 버섯 맛이 나요. 식감이 버섯 같아. I d 화장 t know how to say it. I don't know how to say it. I don't know how to 리 a y it. I don't know how t 그 다음에 그게 리필이 있네 리필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가 자체가 지방진이... 이제 카페 왔어요. 카페 왔고요. 엄청 시켰어요. 이거는 아시죠? 저번에 제가 먹방 찍은 거. 그 치즈케이크. 이것도 치즈케이크. 이거는 오레오. 이거는 롤. 다크아즈 마카롱. 양치 숟가락이 제일 음, 초코롤 음. 돼지바마카롱 에 <웃음> 우리 회 포장하러 왔어요 이게 입림다 어허 휘방돔 호박 그다음에 불좀 호란돈! 우와. 얘 잡아먹을 거예요 약간 살이 삼치 색깔로 이제 저희는 회를 먹을 거예요 이건 치즈예요 이건 도시락인데요 김메이가 사야지 치즈 맛있겠죠? <웃음> 약간 연어, 연어에서 약간 조금 쫀득한 버전? 제스타일 아니에요. 오늘 내 스타일 아닌 게많네데 음. 말고기 구이 빼고 응. 구이는 내 스타일이랑 내말 사시미도 맛있더라. 응. 난 사시미가 내스타일나 사시미가 제일 좋았어. 아니. 오늘은 됐다. 스케줄 꿀 여기까지 오늘 저는 나하야 안녕 저는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집 가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빨만 닦고 바로 나왔어요 빨리 집 가서 푹 자고 싶어요 저희는 공항에 있는 음식점으 왔어요 저는 몸국 시켰어요 몸국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모자반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끓인 국이래요 맛은 약간 해조류랑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섞어 놓은 미역국이랑 짬뽕이 넣었나? 국물이 되게 걸쭉해. 어제 먹었던 말고기 곰탕 짠다단 탑을 도착 주도야 재밌었다 나는 간다 집에서 잘 거다 제가 고 먹기만 했던 제주도 여행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오> <오> 여러분 아. <오>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먹기만 했지만 너무 행복했던 와, 제주 여행이었습니다 추uts, <오> 진짜 살 찌고 돌아갑니다 와, 여러분 아 너무 춥네요 누가 있네요. 어, 뭐 에스키모인이세요? <웃음> 뭐,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쌀쌀하네요. 네, 그쵸? 네 여러분. 저 이제 집 가서 잘 거예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약속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 많은 영상에 만나요. 안녕.